안녕하십니까.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이 TV 브레드입니다. 오늘은요. 정말 맛있는 카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바몬드 카레 이야 이 안에는 닭 그리고 감자 그리고 양파 그리고 당근이 들어있네요. 볼까요 밥공기